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홍보 자료를 만드는 건데 세로 형태의 인쇄형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이게 뭘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4용지 형태로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텍스트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 없이 파워포인트 만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급스럽고 멋진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쇄물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런 텍스트와 그리고 글, 이미지를 넣어보고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미지 사이트인 g e t i m a g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유료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유료 이미지 얼마든지 써도 상관은 없지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 이미지 말고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시면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전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들 중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명절 명절이라고 치니까 생각보다 명절에 관련한 이미지가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어..여기에 있는 첫번째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 형태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시기만 하면 인쇄용 자료를 만드실 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I 이미지가 있는 이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j p g 웹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삽입해 줄게요 자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뭐야 모양이 이건 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좌우로 길잖아요 이것을 세로 형태로 바꾸시려면 상단에 있는 디자인을 누르시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은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로 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2010 버전 이하는 디자인의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용지 사이즈 또는 B4용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나오는데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음 생각보다 괜찮죠 자이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딱 키워 주시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선택하셔서 툭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되죠. 어, 일단 뭐각 명절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는 설날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여러가지 손글씨체중에서도 포천막걸리체라고 하는 이 글꼴을 써볼게요 포천시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천막걸리체를 눌러줄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맞춤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효과 서식에 들어가셔서 그림자를 살짝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니까 이렇게 살짝 입체적인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 보기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글꼴을 키워주고 싶은데 이것만 따로 잘라내기 Ctrl X 에서 붙여넣기를 해본 뒤에 이거를 글꼴을 키워줄게요 오 이렇게 바꿨더니 되게 예쁘죠?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냅두신 뒤에 여기에 테두리를 한번 넣어줄게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삽입에 가시면 여기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에 가시면 여기에 기본 도형 액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액자를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크게 맞춰서 크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린 뒤에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살짝 작게 그러면 테두리에 맞게끔 모양이 잡혀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상을 설정할게요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입력해 주도록 할 건데요 저는 녹색과 노랑색파랑색 빨간색 이네 가지 색상을 집어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넣었더니 더 깔끔해졌네요 자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근데 텍스트가 검정색일 때와 흰색일 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색상을 각자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라데이션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조금 더 그림자를 두껍게 넣어서 자짠자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미지 하나만 잘 찾아 넣으셔서 제작만 하셔도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쇄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도해 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쇄자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